ISTJ가 루틴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면 ISTJ 머릿속, 강박관념이 자리잡힌 것을 알수 있습니다. ISTJ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고 그걸 잘못 지켰을 때 스스로 자책합니다. 그리고 개인 성격에 따라 설렁설렁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동굴 속에 들어가 철저히 자기 반성할 수도 있습니다. 이는 기본적으로 ISTJ가 살아가는 데 있어 원동력이 됩니다.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본인과 더불어 타인까지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오 n 도시 l 하주 s h i c h u n Hajusi Yasagem s h e d n a d e d k Dag j y n g s n Yul t o n g h ISTJ y u n i n Shingo Hashi g i l g h a d n d a ISTJ World m e m b e s e c r e t y n g s y Vlog a s m d Total n e g Benefit y u LEO SUIT s n d a u u k s a n d